돌이 없는데? 돌이 없어, 돌이 없어. 돌 없어도 돼. 그럼 거기다 쏴? 응. 음. 음. 아. 돼? 원래 있 네. 네. 네. 네. 네. 네. n e 어내 목소리? 언니 응. n 제아 아, 캐릭터 없어. 그니까. h e c 캐릭터. 왜안 사. e 응. 빨리 사. s o 같아? y i 같냐 o r r y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얼마야? r y I'm 원? o 일때 아니면. 그 부탁 비싸기는... 이나는 게임 현지 잘안해 어. 맞아？뭔 말있 <웃음> 뭐 어？뭔 뭐 말있 냐고？뭔 말있 뭐 냐고？특히 얘들 한테 돈좀받 자？하 는건아거같 아. <웃음> 와, 이게 죽네. 본인이 죽네, 욕본인. 이게 죽네. 아, 눈물 겹다, 눈물. 왜 눈물 넣 대박이야. 아, 내가 떼줄게. 너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좋아. 아이. <웃음> <웃음> 아, 아파? 그 아이. 아. 아뭘 그리시키야? 뭘뭘 그리시키야? 뭘 그리시키야? <웃음> 300밖에 안 왔네? 그렇게 왔네. 나무가 없어. 응. 못 여기다 없어. 쓰면 돼. 빼야지 빼야지. 아나 아, 너랑 나랑 헷갈려 캐릭터가. 어비가 안녕하세요. 안녕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세요 얼마 안 왔어요. 374m? 이거 랜덤 시드예요. 여기 있네? 안녕하아. 펭귄. 저도 오리예요. 저 펭귄이에요. 어? 펭귄이요? <목소리> 캐릭터 없어가지고. <목소리> 아, 어떡해. 방이에요 그러면 주인님이 선보하시면 되겠다. 나이스. 빨라요 지금? 그렇게 안 빨라. 어차피 나무가 필요했어. 맞지? 아래로 내려갈 건데요. 오케이 맞아. 나무 필요했어. 아래 건너가야 되니까. 이오 발이 어. 만들어도 발이 만들어도 발이 만들어 발이 만들어도 가 만들어 줄게 내가 내가 만들어 줄게 내가 <웃음> 만들었어 거. 내가 만들... 만들었어 어? 피스같라 <웃음> <가쳤어. 어라? 웃음> 아니 저게 닿네 네, 네. 죽었하고 원래 프게이머인데가다니 맞아 나도 죽는데 뭐 아무것도 다 죄송해요 <목소리> 아, 나무가 없긴해. 아 위로 갈 걸. 어, 야 나무 한 개도 없는데? 그러니까 개. 저기 있어. 나무 다리 나줘야 돼. 여기 있어. 토끼. 오케이. 막혔는데? 아, 던져주라 이거 여기 아. 아 역시 주인이 셀렐돼. 어? 어? <웃음> 어? <웃음> 폭탄, 폭탄 바로 쓸게. 아 어. 난죽었 더. 다 죽나? 잘가 얘들아. 너, 같이 나되 <웃음> 우리가 미래를 이을 거야. 우의 죽음으로. 그래. 앞에 캘게요. 그냥 놓으세요. 응. 여기서 꼭 이렇게 올라갈게요. 네. 나무가 될라나 모르겠다. 대, 대, 대, 대, 대, 나무 막기는데요. 잠깐만요. 폭탄 좀 줄을게요. 어어어어. 어. 맞아코어도 그럼... 죽었는 걸 조금 <웃음> 다르긴 하지만 맞아 받아야 돼. 어아 어. 혹시 아 뭔가 님, 피방이라 그런가? 아 진짜. 아매저 <웃음> 어, 됐어? 어, 됐어. 헤헤헤. 데도 훈수를 두지 못 놨네. 손데더어어 어제 어제 어제 데 오데, 오데, 오데, 아아 아. 아 그, 그래요 네데 <웃음> 아, 폭탄 오데, 님이 나에게 데탄 <웃음> 바로 들어 어 오데, 네, 그는 처음 그날에 난수원할지 그러네 아직 폭탄 두개여서 바로바로 못 돌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400인데도 하나도 안 나오냐 여기서 좀 꺼셔도 돼요 오케이. 옆에 돌도 많아가지고 죽일 것이다 한 들고 오면 될듯? 때... 어그래 그래, 그래. 려 했는데 만왜가만 뭐, 뭐, 있지? 왜가만 있지? 왜가만 있지? 만식가나왔다 <웃음> 노래다 쓰면 될듯 내가 돌 채울게 나이스 이게 다들 설로를할줄 알아서 편하네 진짜 <웃음> 불만, <빈다 빈다. 웃음> 진짜. 다들 다들 마음이 <웃음> 맞아가지고 <웃음> 들으려고 하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들었어. <웃음> 연결할까요? 산. <웃음> 아이 h o u g h t a b o u 이다니까 괜찮아. 아, 한, 쬐끄만 쓸 것. 쬐끄만 걸왜 들어? 도움도 나이스다. 어? 뭐야? 뭐야? 어? <웃음> 이걸 이렇게 줄인다고? <웃음> 너무 해. 버리를 씨발 <웃음> 케인이냐고 <웃음> 걱정 마세요 남은 다리 노을 것이에요 참 음? 그렇어요 미안해요 브라핑이었어요 아나아나 뭐해 아. 레전드 오, 나무, 멋있다 나무, 나무, 나무. 멋있다, 멋있다. 복권이 <웃음> 뒤에 있다잉? 가져가죠. 아, 너무 나이스하고. 한번 아, 뭐 가져다 는건 아니었지만. 제가 또 같이 <웃음> <하지>? 좀 고마울지도. <웃음> 뒤에 나무 들고 갈게요. 앞에 나무에다가 항상 <웃음> 그냥 바로 들고 가면 되겠다. 들었어요. 아, 앞에 나무? 앞에 나무? 난돌 계속 할게 아, 그래야 될지 모자라지 않게 이것이 나의 임무 잘한다 선로 <웃음> 빼면 돼? 아, 앞에 응. 되겠다 네, 많 많이... <웃음>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인터스인터스아인터 아, <웃음> <인터세스. 웃음> <이걸, 웃음> 뭐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웃음> 아, <웃겨>. 야, 밑에 로될네 <웃음> <웃음> 한단 줄. 3단 줄. 한 줄. 이다한 줄. 그러 줄. 한 줄. 이네 줄. 탄 폭탄, 폭탄 들었어 3어어어지 어어 이스어어어 어? 어? 어? 어? 단 줄. 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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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떨어주면 좋을 텐데. 어? 야 떠짐. 어? <웃음> 물 떠짐. 여기서. <웃음> 아, 여기서 뭐냐? 제가 손으로. 팀배터짐 팀배터지. 뭘 하는 거야? 일단 대우 갈게요. 아. 아 이거. 뭘 까먹었어? 안 해놨지. 아, 예, 예. 아 이거. 어 저거 안켜졌다 안 남아놔. 이제 빼, 빼... 빼지 말까? 아예 더 빼도 상관... I don't know if it's g i v i 어디지? 폭탄 나옴나 들게 아 와 돌이 여기에서야 있냐? 선로를 계속 빼야될 듯? 저 할게. 어쭉 가라는 거죠. 네. 뒤에 있는 돌다쓴거 봐. 오 두고 가다 포켓몬 치면 좋을 듯아 네. 음. 음. 어차피 보면 되니까 아니면 조금 꼬아 되지 않아? 밑으로 한 판만? 네, 음. 나중에... 아 넓다 넓어 나 이거 움직이는 게 마음에 안 들어 pc방 아니 그게 아니고 뭔가 약간 살짝 딜레이 있는 느낌 키보드마다 아 그런 거야 어. 한 o n 여기. u t the d t 오라고 암폭탄 여기 암폭탄 한번더 쓰면 될 듯?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나나 써? 앞에 앞에 돌 앞에 돌 여기 아아 이거 아아 이제 네. 하나마게 하나, 둘, 십. 나, <웃음> <돼. 웃음> 아, 저거, 셋, 더 아, 면돌 돌에 아 펑션, 이돌 <웃음> 돌에 폭탄이 션 <래집어>. 펑션, <웃음> 니가 안될것고가안굽 여기서 안안굽아고 니가 안가지고아가케이어고기내가 여기 돌이 있었네, 숨겨진 돌. 아, 네. <웃음> 내가 찾아냈대. 어, 내가 선거 안 어. 하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 너 인정. <웃음> 위에 있는 돌 내려, 위에 있는 돌 내려, 위에 있는 돌 내려. 어, 이거 더미에 못 채웠네. <웃음> 뺏어버려 하나. 아까 꽉 썼는데. 어, 어, 죄송해요. 다시 놓으시면 될 듯. 오케한 가, 한 가요. 넣, 넣, 지 절로가 너, 너, 너 가요. 놔주시면 감사할 때. 네. 이한 나왔어요. Okay. 여기 나무 하나 놔주면 감 내가 놓게 나무가 뜨끔 없그 왼쪽 위에 있어요. 거기 아래에도 조금 있어 거기 응? 나무 좀 많이 캤거든요, 가 아. 네. 어. 앞에 나무 많다. 갈게. 어디로? 여기로. 잠깐만 음. 음. 아 이거 전체 알림 끄게 할수 없나? 그러게 카톡? 카톡에 티시야. 어. 그거 그 왼쪽이 종. 아 여기 있다. 아누다 Thank you, t h a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자 <웃음> <웃음> 가자. <웃음> 뭐야? 어, 이리도 창가요 이거 나무가 앞에 많아서 좀 많이 뚫을게. 한 방에 많이 뚫어야 돼. 창가요 <웃음> 대쪽하기 아안 가요.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나 아직 <웃음> 아 나도 못깔렀는데가가 가. 가, 가. 갈게. 어, 여기 나무. 음. 여기 어디? 나무. 왜냐면 나무가 별로 없거든. 여기서 그로 만들면 말... 될 듯, 예. 응. 설로 만들면 될 듯. 나 여기 앞에 뜯을게. 너무 멀리 가지 마. 거 밑에 밑에 나무 있어. 밑에 나무 있어. 설로 빼야 돼. 설로 빼야 돼. 할게, 상 가해, 어. 보이지? 어따 써야 될지, 어따 써야 될지 보이지, 어따 써야 될지 보이지? 그럼, 그럼, <웃음> 음 행복 a l n i 뒤에도 돌이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캘게. 하나만 쓰자. 응. 아냐 아니야, 아니야 쓰지 마 쓰지 마. 일단 들었어. 들었대요. <웃음> 미안해. 괜찮아. 돌. 못 참겠더라고. 오케이. Okay. 솔로 빼기. 아, 나 응. 와 이거 개좁다. 야 이봐. 왜나못 봐. 나 일단 그냥 맨 뒤로 가 있을게. 네. 괜찮다. 응. 여기 세칸 옥탄 위에 좀 좁다 다은손 아. 들었어요 여기 나무다리 세개 나죠? 확인 아, 나무 없어요. 나무 없어. 네. 또 갈게. 아직 안된는데 나무 없어서 딱 갈게요. 지금 나무까지 뚫었거든요. 다음 폭탄 맞으면 돼요. 네. 나무. 옆에 아있어요저기한 어. <웃음> 5초? 폭탄 들고 나가는데 덮을 때될듯 여기 돌 집었을까 집었을까 폭탄 하나 없어서 좀 뒤로 빠야 돼요 돌은 있어가지고 뒤로 뒤로 이렇게 가요 응? 너는 손에 돌이 없던데 <웃음> 과연 어 있다 앞에 돌이 개 많은데? 았어나내 아, 여기. 아, 진 구나? 아, 죄송해요. 짜 아, 진짜.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아, 아, 진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굿 3박탄 5초 다초 여기 나무에다가 와이 와이 이리로 알게 okay. 다음 폭탄 여기. 나무. 여기. 음. 나무. 나무 여기. 여기 나무. 어, 내가 집었어. 안 물어봤어. 와, 벌써 800이야? <웃음> 아, 나 잠깐만 잠깐만 와. 나는 왼쪽 끝에 뭐 어디 있어. <웃음> 야, 파 <봐>. 있어. <웃음> <잘 됐어. 웃음> <웃음> <웃음> 귀엽다 가요 네어라어더라 어디라 아이고 미안 괜찮 봤어 어 어? 가 아. 나무가 잘만다 밑으로 갈 거예요. 어 밑에가 조금 좁은데 갈 때가? 괜찮아줄세 줄이야. 나무가 막 붙잡아. 폭탄? 음. 다음 아, 나무에다 폭탄 쓰면 될 듯. 화이킹. 한가요? 아이고 국깽이 국경 오른쪽? 국깽이 오른쪽? 잠시만 왜 이래. 상거 <웃음> 할게. 아 아니다 몸 개소리야. 솔로 빼설로 빼. 설로빼 지금 빼 지금 빼 지금 빼 지금 빼. 오케이. 아주 좋아. <웃음> 발이 많고요. 꽤 뒤에 있어요. 음, 봤어요? 응, 봤어요? 나무가 조금 없죠? 어려워. 안녕. 안 왔네. 탄 나왔어요. 안 나왔네. 갈게 응. 음. 어! 네? 음. 네. 아. 소리. 왜? 괜찮겠지. 설로 빼. 설로 미리 빼나. 설로 미리 빼나. 세도 바닥에다 한최대두 세트까지만 넣으면 되거든. 나무가. 나다가나무기다무가면 될듯? 저 위에 나무가. 나무가. 나무가. 나무여 나무가. 나무기나무 거기. 거기 거기 거기 무가나 어. 나올게. 한 폭탄 바로 쏘면 될 듯. 한명 어, 남았어요. 알게. 솔로 빼야 될 걸. 나우먼 저 봐주세요. 음... 어. 직진 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잭진 하셔요 잭진 최대한 뚫을게. 진하셔 하셔야 돼요. 상일 볼. 네. 아직 준지가안 됐는데요. 근데 미리 들어야 될것 같아. 시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구나. 나무 여기 한또 나왔어요. 나 들게. 폭탄 알았어 응. 간다. 아, 폭. 아, 폭탄이야? 포탄. 돌? 우리 돌. 돌돌 포탄 돌. 안, 안 쓰죠? 이게 응. 안 써요 어 나도 나 조달해줄게 이돌 나무 나무, 근데 나무, 돌? 돌? 돌.. 마지막 한 세트 들고 올게. 이지무이이나이나게나게나나어딨는나 갈게 음. 위에 나무 저두 개도 챙겨야 될것 같아요 나왔네나네요 네. 네. 네. 물? 네 내가 될게 나왔네요? 안됐어? 내 마음은 준비됐어 <웃음> 아직 안돼 <웃음> <웃음> 이거 나무 다리나 줄게 아돌다못 캤네 한 아, 나왔어? 어와 네. 안돼 대각선 안되지 빼줘야 돼. 나 이거 탈게요. 내가 대기할게. 내가 대기할게. 불. <웃음> 뭐냐고. 왜 이리 널널하냐 930원. 알아서 그래. 아, 아, 이 되게 많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해 아, 아, 아, 아, 있는 나무 아, 고갈 것이다. 알겠느냐? 아, 아, 아, 아, 아, 아, 위에 위에 위에 나무 위에 나무 위에 나무. 그래. 거기 있는 나무 다 갖고 와야 돼. 나무 돌에다가 한번 뜨시면 되고요. 한가요? 조심해. <놀람> 진 갈게. 괜가요 어! 미안해! 아. 걸러 봐야 돼. 와야 될것 같은데? 무조건 무괜 거야? 네. 내가 복갱이 들고 올게. 어. 폭탄 다 응. 어. 음. 됐어 됐어. 폭탄 돌. 어? 내가 곡괭이집 해줄게. 어, 여기 나무. 막쿠나왔어나고 갈게. 응. 나무에다가도 게 아, 내가 나무 캘게 그냥. 오케이. 위에 여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달라고요 아, 아니, 아니, 아래 설로가한칸이 한 인카니가 조금? 여기? 아, 설로 여기? 빼야 돼. 되 여기? 나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네. 여기? 오기 여기? 오기 아, 되나? 모르겠어. 기여면여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러니까 여기만 한번 더당, 넓으면... 더당해보고더당해보돌 <웃음> 뭐야 왜 이렇게 고어아 걸어? 돌아가고, 돌아가고, 돌아가밖에또안보이아가고돌 이거 굉장히 비좁았거든. 이거 리플레이 봐도 어. 저렇게 보이나? 혹시 몰라 리플레이 보러 가자 그래 내가 내가 네. 켜줄게 다 돌이고 밑에 나무가 좀 있었거든 그 나무 다켜고 가야 될 듯. 이거 진짜 무조건 폭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여기 저장한 거불러야돼아 맞다 네. 아 근데? 어, 큰데 근데, 근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할근있근할수 두근. 있어, 있어 어 근데, 어데나안 보여! 나데 근데, 들어근어어지어데 근데, 됐다 됐다 됐다 근데, 들어왔어 근발안 하면 좋겠다 <웃음> 진작. 나 바로 폭탄 들게 아나 나무 나 나무 캐야 돼 나무 캐야 돼좀 기다려줘야 돼 이거 나무 다캘 거거든? 내가 또잘 기다리지 <웃음> 됐어 아 시바 나안막았다이 어... 어차피 할거 없어서 나 태어나자마자 바로 포탄치고 어 여기 나무 있어요 나 뒤집어 거기서 살짝 까도 될듯? 어 그렇게 응. 그리고 왼쪽으로 바로 돌려요 네 갔다 응 내려와요 내려와 잠시만. 솔로 봐야돼 솔로 봐야돼 솔로 아... 봐야돼 아 이거 아 <웃음> 괜찮나 괜찮아. 아잘 잘았는데. 아쉽다, 아쉽다. 이게 이게 바깥에다가 털루를 선야가 바깥에다 털루를 빼줘야 돼. 아 그러다. 게 이거 역할을. 어 정... 이게 어, 어 맞아 맞아. 방금 아니요. 전에 비좁기는 했어. 음. 어 비좁기는 했어. 두고 아, 가지고. 잘 쪼금 났네. 아니면 아 내가 자꾸 자원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안 먹었냐? 응. 어 크록스더시 마이 삼줄요 근돌 있었네. 어, 꼬면 안 돼. 꼬리 없다 그냥 와. <웃음> 게요 <웃음> 나무 캐주면 안 될까? 아니에요. 칼로 <웃음> 먼저. 이지이지 폭탄 갈까요? 그래. 네. 국깽이 위에 있어요. 내가 놓고 왔네. 한번더 쓸까요? 예. 어차피 불 돌려야 되고. 야. 음? <웃음> 잘못 눌렀네. 왜 솔로 이제 해주시면 돼. 내가 쓸때 없는 손수를 뒀네 뭐가? 어, 어?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안 좋아졌어. 어미야. 오케이, 여기 위로 올릴게. 어. 미안해. 가 아, 아, <웃음>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오른쪽에, 오른쪽에. 여기. 하나. 어, 해석 가야 된,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 한번 핑계될 생각하고 있어 오늘 아픈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아파서? 아, 아파서? 아니 근데 이게 아, 웃긴 게나 거기 퇴사한단 말이야? 퇴사인는데왜 불러? 아, 뭐라는 거야? 자기도 조금 껄끄럽긴 한데 일단 먹으면 맛있긴 한데 아, <웃음> 먹고 싶은 거야? <웃음> 약간 마음도 반반이긴 아와 가면 되게 맛있는 거주거든 뭐 먹는데? 한우작간데 한우작. <웃음> 어... 근데 음... 아난안잡한거 되게 싫어하거든. 안잡 25명? <웃음> 어, 난 안가. 난 안가. 난 안가. 나라면 안가. 한가요? 아이, 물어봐야겠다. 네, 한가요오징왜한가요 <웃음> 어? 내가 와 뭐야 나 어디다 <먼바람> 내가 선이에요 네. <웃음> 아, 외치는 개웃기 있다. 네. 빼주세요. 내가 안에서 넣을게. 못나 뭐, 못 뭐, 뭐, 음. 뭐, 나요 어, 집었 뭐, 제가, 안까져는참 들어요. and don't 미스타 철리야. 잠 잠깐만요. 아, 나, 잠깐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쿨 돌았어요, 쿨 돌았어. <웃음> 아, 언제 오지? 언제 오지? 가다 갈게. 네. 안 들었어요? I don't k I k k 레전드 창 do. 가는 중 <웃음> 어, 들어가야 돼. 지창 가는 중 안녕. 여기야 넌넌지여기넌 또나나죽을것 어. 아, 아, 같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한테, 나, 나, 나, 에, 나. 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거든 나, 한물 뒤에 있어요 잘가게요 아.. 응. 써야겠다 써야겠다 응. 요 헉.. 뜰 했다 진짜 아, 룩해야 돼요? 그래서 더 여게요 <웃음> 나왔어요 게요네 <웃음> 오른쪽 아래 어, 이 아. <웃음> 할 걸. 한 <웃음> 나왔어요. 여기요. 네, 그냥 거기다 떨어뜨려. 안 나왔어요. 어 <목소리> 여기서 나무 저 위에 것까지 했던 것 같은데 <목소리> 아이 될걸? 쓸게 또 게임 위에 있어요? 구겠다구할한번 들게요 괜찮다 응. 응. 응? 내가 뵐게 네, 오세요. 언제, 온다 탑 나왔어요. 갈게요. 뵐께. 어? 아무 낭비야. 지워줄게요. k i 제가 할게요한초펀님발아펀발음 허니버... 깔끔? 전 손으로 깰게요 뭐하냐고? 뭐하냐고? 수산 들어요? 여기 밑에 한번 돌렸다가 야돼응산 음, 들어요 오 씨! 귀중해요 나무 하나만 캐줘, 코어야. 응. 네. 나 봤어, 코손야나 봤어. 어? <웃음> 나 봤어, 손을. <손이>. 상쾌하네.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아, 아, <진짜>. 너무 웃겨. <웃음> 나와있어 세요 <웃음> 나중에 심각해. 아유, 나 혼자 심각해지고. <웃음> 예일단 들어요. 야네. 또 야. 가자. 예. 형, 꼬아, 꼬아님이. 딱히 내려놔, 그냥. 아, 네. 오케 오케이, 오케 돌려도 돼, 돌려도 돼. 돌려도 돼. 내가 치워줄게. 우 이리 굴, 얘들아. 여기 나무, 얘들아. 여기 나무, 얘들아. 몰라, 앞쪽에 많아. 나무가 없어. 맞지? 안녕, 여러분. 가요. 가요, 응. 여 기서 까 줘야 돼. 살 예, 응. <웃음> 이거, 국 까지 갔다 <간다>. 네, <웃음> 내가 치워 줄게. 나왔어요. 때야어들어왔 아, 여기 밑에다 포자 하나 더게 네, 코원님 가실 거예요? 밑쪽으로 올려 줄게. 밑으로 내려오지 마. 이지. 안 들어요. 네. 소리야. 안 네. 들어요. 안돼 네. 네. 네. 네. 네. 아니야 아, 네 이거 위에 위에 있는 돌 쓸게. 여기 생각해보니까 돌이 부족했던 기억. 위로 올려줘.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올려줘. 이거 위험해요. 두번두 번. 공탄 두 번. 나온다. 응. 앞에 뚫어줘. 아나 어. 어, 꼈어 꼈어 나 꼈어 꼈어. 서로 해줘야 돼. 안님 이거 아이고. 뒤로 뒤로 돌려야 돼. 나무. 캐 줄게요. 뒤로 가세요. 어, 뒤로. 밑에 밑에로 갔어요. 어디가 도대? 아, 티바 안 보여. 이거 우리 돼? 이거? 어, 돼, 돼, 돼. 돌 놓아야 돼. 아. 네, 고. 아, 판다 잘못 탔다. 미안해. 의역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웃음> 아, 아, 맞아. 둘이 조화롭게 어, 넣어야 근데 돼, 넣으려면. <웃음> 내가 뭐 솔로 너무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어렵다. 있어서. 어, 맞아. 그것도 맞아.